한국교회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한국교회 위기가 현재 진행형이라는 사실에 동의하실 겁니다. 그만큼 회개를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있었고 지금도 있죠. 오늘은 앞선 한국교회 회개기도 문제점과 더불어서 절박함과 간절함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한국교회 회개기도의 문제점은 회개기도그 자체의 절박함과 간절함이 부족하다라는 것인데요. 다르게 표현하면 한국교회 위기는 아직이다 라는 거죠. 에스더 4장 3절에 보면 하만의 계략에 따라서 에스더와 모르드게 그리고 유대인들이 절박함과 간절함에 처하게 되죠. 그래서 그들은 애통하며 금식하고 또 고급하고 구르짖고 굵은 배를 입고 재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죠 아, 이러한 표현들은 절박함과 간절함을 드러내는 것인데요 반면에 우리 한국교회는 회개기도를 한다고 하면서도 제각각 따로따로 따로 하고 있고 회개기도 제목을 정하고 또그 기도 제목의 문구를 표현하는 것에 있어서 서로 씨름하는 것을 보면 아직도 절박함과 간절함이 부족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2020년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 총회장으로 당선된 소강석 목사가 한국교회 위기를 진단하면서 교단의 연합을 강조했고 그렇지만 그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교단의 순수성을 지켜가면서 해야 한다라고 했죠. 어, 한국교회 분열이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연합하는 데 조건을 제시한 거죠. 또 어떻게 해서 교단들이 연합에 성공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방대하고 그 비대해진 한국교회라는 그 조직은. 세상에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주게 될까 상상해 볼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현재 한국교회의 모습이 곧 미래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 한국교회에는 언제쯤 절박함과 간절함을 가지게 될까 또는 우리 한국교회에는 소망이 있는가 라는 질문들을 해볼 수 있는데요 만약 제2차 한국전쟁이 발발한다고 가정한다면 우리 한국교회는 회계 기도에 대해서 절박함과 간절함을 가지게 될까? 아니면 지난 동족상자 때처럼 한쪽으로 치우쳐서 멸공과 북진을 주장하게 될까? 저는 이 답을 현재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에서 충분히 찾을 수 있다고 라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해야 하고 환경과 상황의 어떠함을 떠나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소망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내야 한다고 라 믿습니다.